천부경은 매우 오래된 고대 우리 민족의 경전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인 환인에서 환웅으로 전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죠. 신라의 현자 고운최치현 선생이 옛 비석에서 이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있느냐? 라는 설들이 많연했던 차에 고려말 대선비인 농은 선생의 유품에서 갑골문 천부경이 발견됨으로써 천하를 놀라게 한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천부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갑골문자라는 점입니다 갑골문은 한자의 뿌리죠 전에 갑골문에 대한 컨텐츠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나라 은어라는 지역 자체가 동이족이 주축을 이뤘었고 동이족이 우리 뿌리이니 한반도에서도 갑골문이 발견된 것이 이상할 것은 없겠죠? 한자를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빌려 쓴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둬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 보려 합니다. 최대한 고대 문자 기분이 나도록 우선 배경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종이를 자정없이 꾹입니다. 그 다음 대야에 황토색, 갈색 물감을 풀고 물을 섞어줍니다 여기에 구긴 상태의 종이를 적셔줄게요 물기를 짠 다음 조심스럽게 잘 펴서 말리면 이렇게 고색창연한 느낌의 종이가 완성됩니다 이제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서체는 갑골문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갑골문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일자가 있고 뭐 두이 석삼자 여러가지 또이 무자 여러가지 있지만 다르게 쓴다는 것에도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천부경은 9981이라서 이렇게 99가 됐어요 참 의미가 뭔가 있죠 이일자 그리고 시자입니다 일시 비로소 시자 없을무자 일시무시 일 같은 비로소 숫자입니다 하나는 무에서 시작되었고 무에서 하나는 시작된다 이 하나와 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과 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컴퓨터 이진법 벌써 우리 천부경시대에 그런 개념이 철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있었죠 그 하나는 그 하나를 누구는 임자를 붙이기도 하고 뭐 신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또는 한생각, 생명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는 이 나눌석, 일석삼극 세 개로 세 극으로 나눠진다끄끄자입니다 하나는 세 극으로 세 극이 뭘까요? 천지인인데 좀 쉬운 말로 하면 음양중 양쪽 상대적인 것과 그 가운데 가운데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다 포함하는 걸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일석은 삼극으로 나누어진다고는 하 하지만 실제로 무진본이라 이 없을무자 그리고 다할진짜 이게 젓가락 포크 같은 거예요 이거 손입니다. 다 파먹은 거예요 그릇 속에 텅 비었어요. 그래서 다 알진 자입니다. 이거는 나무 목자 밑에 뿌리 쪽 그래서 근본본 자예요 삼각으로 나뉜 것 같아도 그 근본이 다 하지 않는다. 역시 하나는 계속 하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늘천 자입니다. 이것도 재미있죠? 사람 대 자, 큰대 자가 사람 대 자입니다. 그 위에 머리 부분을 점 찍어놓고 이걸 하늘천이라고 해요. 하늘이 우리 머리다. 머리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 하늘 생명 하늘의 하나가 첫 번째고 이건 땅지자예요 땅의 생명이 그두 번째요 이건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은 원래 딱 손을 이렇게 합장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핵심 모습입니다 인일상 사람의 생명이 그세 번째라 하늘 땅 사람 여기서 이제 1, 2, 3이라는 수리의 비밀이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가 쌓여서 쌓을 적자, 일적, 십거 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무한한 것으로 이 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 영혼과 무한을 말해요 즉 시간적 무한, 공간적 무한 그랜드 크로스죠 무한으로 영혼으로 하나가 퍼져 갔는데 무, 괴, 화, 삼이업술문자에다가 어, 틀괴, 괴짝괴 그리고 화, 화할화자 될화자 있죠? 사람인변 옆에 비수비자 즉 이것은 둘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죠. 하나는 그래서 제주를 넘는 것 같은 묘기를 보이는 것 같은 변화되는 것 같은 그것을 이 화를 쓰는 겁니다. 어, 틀 없이 셋으로 나눠졌다. 음양중으로 이런 뜻이에요. 또 하늘 천자입니다. 여기도 하늘 천자였죠. 이걸 좀더 강조했죠. 이게 머릿속에 텅빈 공한 자리. 천이삼 우리가 하늘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 머리거든요. 천의 네, 양극 이거는 음양을 말합니다 하늘에도 양극이 있고 그래서 음양 중돼서 삼이 나오는 것이고 땅에도 양극이 있어서 땅이란 것은 천지만물 모두 보이는 것들을 말하죠 삼라만상을 거기에도 음양이 있죠 음양 그리고 중이 있어서 삼을 이루고 사람 안에도 남녀가 있고 귀천이 있고 등등 그것이 나눠져서 둘이 되고 또 중을 이루어서 왜 자꾸 삼을 계속 넣냐면 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용을 이룬다는 것이, 중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대삼이 커다란 삼이 이제 합쳐지면 6이 되죠. 3과 3 더하면 6이지 않습니까? 6이 되는 순간 정육면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입체가 시작되는 것이고 현실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은 현실의 숫자예요. 이것이 5고 5에다 1 더한 겁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우리나라형 갑골문자거든요. 사실은 갑골문이 상나라 시대 은에서 주로 나왔었고 그것이 우리 동의족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해하고 있는 글자들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사전에도 안 나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6입니다 생, 날생 자 6, 생, 7, 8, 9 재밌죠? 7, 8, 9예요 바로 5위에 둘 더했고 7이죠? 셋 더했고 8이죠? 네 더했죠? 9죠? 그냥 이렇게 <웃음> 담백하게 표현했던 거예요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이제 변해됐지만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6에서 현실화에서부터 7, 8, 9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의식의 발전된 상태인데 뭐 그까지 설명하면 끝이 없죠 대략 이 정도 운삼 운전할 운자입니다 이게 차예요 차 운전, 삼을 운전하여 사를 이루고 사성 이룰성자입니다 운삼, 사성 그리고 환 이거는 환경할 때 환자예요 고리환자라고도 하죠 오라는 환경을 이루었다 오가 무엇인가? 바로 목화금수 그리고 중앙인 토 오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오행을 뜻해요 우주를 움직이는 기본적 에너지의 시스템 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호 바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천지 음영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화금수가 나오고 목화금수 토까지 나오고 칠은 열십자에 꼬랑자가 달있죠 그래서 꼬리를 떼지 않은 1 0이다 완성은 아직 아니지만 작은 완성이라고 표현해요 그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서로운 숫자 7, 1그 생명이 묘연하게 펴져 나갔다 그 묘하면서 퍼져나가요 하나의 생명이 지금의 천지만물의 모든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만왕말래 만번 가고 만번 오는데 무수한 생명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데 용변 그 활용은 변하지만 변할 변자입니다. 쓸 용자, 용은 변하지만 부동본, 움직일 동자, 또 근본문자 나왔죠. 아니 불자입니다. 그 근본은 움직인 게 아니다. 근본은 하나 그대로 단 얘기죠. 깊이 의미해볼 만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고 있겠죠. 마지막 부분이 항상 결론이 나오니까 본심본 근본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것은 본태양, 태양처럼 악명, 우러를랑자 밝을명자입니다. 태양을 우러르듯그 밝고 기쁘고 고양된 마음의 파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내 몸에 체질화시킬 때, 내 회로로 장착될 때 인중천지일이 된다. 사람 안에 비로소 천과 지가 하나가 된다. 드러나지 않은 것과 드러난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여 다시 그 생명은 일종무종일 이 끝종자를 이렇게 씁니다. 재밌죠 실구리의 끝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 무자는 또, 또 다른 이 무자죠. 여러가지 이런 무자에서 좀 담백한 무자가 나왔죠. 하나는 결국 무로 돌아간다. 그러나 또그 무에서 하나가 피어난다. 즉 일과 영, 있음과 없음 천과 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가 있음이고 무는 없음이고 그래서 이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아주 고대에 나온 상승지식이고 이거 안에 아주 깊은 내용들을 음미해 볼수록 진한 지식들이 우러나옵니다 우리가 좀 알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